교육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자, 현장 실습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의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하기 위해서 필수 과목입니다. 자, 학점이 부여되어야 되고, 이 근거 법령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공이 뭐냐? 교과목 학점 이수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 그다음 시험 과목이 무엇이고 시험 시간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그 다음 참조는 우리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현장 실습 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딱이 지침서대로 운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침서는 한 학기를 완전히 한 학기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산업체에서 근무 근무 실습을 하면서 한 학기를 마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운영은 못해요 그 운영하려고 그러면 국가시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준용을 하겠다 자, 우선 왜 현장실습을 해야 하느냐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영양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 내용을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그 다음, 외국에서 영양사 양성 그 어떤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 다음, 복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시험을 시게 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 기관에 국가 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은 어디에서 하냐 하면은 뭐오사 약사, 뭐다이 의료 보건인들의 국가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자, 그 기관이 그 기관에서 영양사 위생사 이 면허를 에, 국가시험을 관장을 합니다 이름에서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름이 길어요 그냥 국시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게 얘기를 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자그 령이 자 영양,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앞쪽에서 본 내용입니다.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 전공 기준 자 이와 같이 학과나 학부 이 전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나머지 조리 제과 제빵은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 교과목 및 학수 학점 이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영역 나옵니다. 영역. 그다음 교과목이 나오고 유사 인정 과목이 나오고 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초 기초 부분에 자, 이런 교과목 유사 인정 교과목 자, 여기서 총 두 과목 이상, 6학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건에 다 맞게 우리가 강사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설된 강사가 하나라도 아마 여러분 빠트리고 나면 은 나중에 영양사 국가시험을 칠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수강신청하고 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실습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습이 자, 영양사 현장 실습 영양사 실무를 실습을 해라. 총한 1과목 일, 일 이상 여기는 한 과목뿐이에요. 영양사 현장 실습 학점은 2학점 이상 취득을 해서 여러분, 학점 취득했는 걸 확인이 돼야 영양사 국가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시험 과목, 시험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시험 과목 수는 네, 네 과목. 문제수 220문학. 배점, 한 문제당 1점. 오지선다형. 객관식 오지선다형. 자, 1교시에 영양학 및 생화학 60문학.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60문학 120문제 입장시간 8시 30분 전에 입실 해서 9시부터 시험 쳐서 1교시 100분 2교시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제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60문제 문제 100문제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시험 마치는 시간이 12시 35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마치고 나와서 아주, 에, 점심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1년에 한번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있다면 좋겠는데, 한번 밖에 뿐이에요. 자, 만약에 1년에 한번 있는 거 성공을 못하면 또 1년 후에 응시를 해요. 그래서 현장실습지침서가 있는데 자이 내용은 여러분들 현장실습지침서보다는 이렇게 현장실습일지를 일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거예요자 일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지금 샘플도 보일겁니다. 샘플 보시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서 현장 실습 업체에 갑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영양사 선생님 계시지 않는 데 가서 실습하면은 학점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사 선생님이 이렇게 실습 했다고 그러는 걸다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영양사 선생님이 뭘 하라고 그러는 걸 지시한 것 그대로 하세요. 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영양사 선생님이 여러분 실습했다는 걸 확인을, 확인 사인을 안 해주면은 학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에,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대표해서 내가 영양사 직무가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많지가 않아요. 시간은 80시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 보건 의료인 중에 실습 시간이 가장 짧아요. 영양사가 다른 거는 몇백 시간 됩니다. 미국 이런 쪽에서도 영양사 현장 실습 100천 시간이에요. 천 시간. 1000시간.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늘어나기 전에 80시간은 정말로 2주 이내에 80시간?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영양사 직무 감당하는데 필요한지를 마음껏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걸 무조건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학습이다 생각되니까 만약에 이 학생 현장 실습 못 시키겠습니다 학교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은요 다시 보낼 곳 찾아주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자 혹시 이 부분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현상 실습 일지를, 일지를, 일지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